쿠킹님 오늘 좀달리예 빡시게 달려보겠습니다 아 빡시게 아 빡시요 요즘 기본입니다 이 마스크 상황에 따라서 배가 줄이요 렇게 밑에 들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많이 흡출 주지 마시고 다시 깼다가 던져가지고 낚시하시면 되고 안전에 유의해서서 오늘 즐거운 낚시들 하세요 네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네. 아오징어 전문선사 오천 해양낚시, 해양호 승선하러 왔습니다 아홉 물인데 사리보다도 고조차가 더 높습니다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빠지니까 유속이 굉장히 네, 좀 심할겁니다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오늘 추적추적하는 비가 하루 진정일 잡혀있네요 40분이면 어디 녹도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그, 아마 그쪽으로 가요 열물의 조류색이 최대면 거의 잡기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항은 조금 힘들어집니다. 열물 정도면, 이제 여섯, 여섯 일물 정도를 살이 물때라고 하는데 그 살이 물때에 그 서해권 그 내만 이쪽은 내만 이쪽은 뻘 지형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섯 일물부터 물이 바닥에 뻘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덟, 아홉, 열, 열한 물, 열두 물 정도까지 이번은 좀 물량이 많은 대살이라서 열두 물 정도까지는 뒤집어진 물이 그 뻘이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열세 물도 좀 그럴테고 그냥 제 생각에 조금 무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물색이 돌아올텐데 물색이 안 좋으면 열물 정도면 물색이 가장 안 좋을 때거든요 근데 마음 비우시고 가시면 돼요 근데 조항이 떨어진건 사실인데 버프 꺼꾸렸어? <웃음> <웃음> 녹도 인근인데 아. 단차를 좀 높여봐야되나요? 어우 첫수 아이 자 첫수죠 아 더있어? 응 처음 나왔네 처음 나왔어 자 아, 2번이 죠 2번? 아이고 이야 이. 자, 쳤스, 쳤으면서 어? 장수님! 감사드립니다 어, 길이 남아 이 나왔네요 아, 두 마리 작지만은 두 <웃음> 마리 천장님, 천장님 신나셨어? 어, 틴세를 먹네, 해도 안 떴는데 이게 해가 안 떠서 틴세를 수염으로 착각하나, 애들이? 자, 두 마리 째 아, 짜식 아이고, 전왜 이런, 이런 귀염이 만나와 나도 저런 거 잡고 싶다. 아. 저건 철박이를 넘어섰어. 이게 바꿔야 되겠어. <웃음> 이, 이거 쓰면 안 돼. <웃음> 어? 아씨, 털렸어. <웃음> 이런이 이러, 될리가 있나 가지가 60cm니까. 아, 조리가 세서 30cm까지는 아니고 한 27, 8 정도 되겠네. 60cm니까. 제 생각엔 60cm라서 나온 것 같아. 4마리째. 자, 네 자, 이제 틴셀의 시간이 갔죠? 저도 한 마리. 아이고. 저는 왜다 고만고만한 것만 나오지? 그래도 뭐이 정도는 담을 만하죠. 아이고, 야 진짜 고만고만하다, 저는. 야, 애기를 작은 걸 써서 그러나? 포기했으면 못잡았을거예요가지줄은 처음부터 확감잘 잡는게 아니에요 어이구.. 그나마 이 정도 사이즈 괜찮죠? 잘보기보다 조금 작은 조돈이님 가비낚시는 봉돌 바닥 띄워서 하는건가요? 따로는 안해봐서요 안 봉돌 바닥 그 직결하시면 살짝 띄워서 가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유용한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할수 있는데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그 가지채비를 해서 채비를 옮기죠 아이고... 야 진짜 이, 이거, 이건 너무 심하다 으, 으, 으. 괜찮으세요? <웃음> 방장동 보험가님 부처서도 절잡는 사람 있고 띄워서 잘잡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가보지거 마음이죠 나연아님 용왕님 왜 달봉님에게 철가기를 안 주시나요? <웃음> 차별하십니까? <웃음> 제가 용왕님한테 버림받은 지 오래예요 어, 이거 꼭 멘트 칠때 이렇게 입질하고 있어. 이야, 자, 자, 으, 자, 자, 그래도 마리, 마리스 카운트는 합니다. 오, 괜찮은 놈 나왔어. 어, 으, 자, 괜찮은 놈 나왔죠? 초기낭자님 스마일인 철선 타지 마세요. 그러잖아, 도 인천권은 많이 안 나오는데. 자, 두 마리째. 오우, 괜찮아요. 오 괜찮은 놈 나온다. 이제. 그죠? 아이고, 쭈꾸미. 반찬 <웃음> 왔으니까 쭈꾸미네. 오, 안 돼. 아, 이고 구멍 나면 안 되는데. 내 김장봉투. 어 이거 뭐지 했는데 챔질 한번 해보니까 달려있었네요 쭈가 달려있었네 쭈가 <웃음> 어우 편장이 김치 이거 이거 봉투 끝내줘 허, 신의 한 수였어 지금 비가 안오니까 이거 벗겼다가 또 재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편집장 끝내준다 진짜 자 여러분 잘 보이시죠 아 해양은 또 타고 싶다 내 자리가 없네 어 아. 아, 좋아요 아이 썸바 진짜 이거 사구려는 <웃음> 2년째 쓰면 안되나봐 윤재영님 반갑습니다 오 오랜만에 한마리 오? 이 크다 오 이야 크, 여러분? 어, 사진은? 이야, 괜찮은데요, 이거? 이야. 됐습니다. 예. 오우, 와, 큽니다. 와, 아, 큽니다. 아, 자, 자. 피, 피, 안입 피었어요? 저, 저, 저만 또 뒤집어 썼어. <웃음> 흥이 형님, 저 장어 몇 마리 잡으셨어요? 와. 이야, 축하드립니다, 형님. 진짜. 와. 어? 마이크 감이 뭔가요? 필요짜리 잡으셨어요? 저기 가비, 가비가 아니고 그 장어, 이거 주꾸미 같은데? 오, 어? 가비다. 오, 잡을만해요. 자, 다고 찔렸어. 막시님 갈금 덕에 잡으신 거 아닐까요?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겠죠? 아유, 훈형님은 채찍을 좋아하시더라고. 한세 번, 네번 만에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1박 2일 막가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잡으신 게 어디야.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천만 다행이십니다. 이번에도 못 잡으셨으면 진짜. 두고두고 대대손손 놀림감이었었는데. 장어예요, 장어. 아이고, 짜식. 자, 귀엽죠? 마리수는 카운팅 해야 되니까. 훈이형님 아그얘기 그만합시다 아니요 왜왜회님께서 잡으셨는데 계속 두구두구 얘기해야지 훈이형님 아 나오는 길에 또 팬들 만나고 왔어요 <웃음> 아, 저 꽝조사님한테도 오 어, 이거 이거 괜찮다 꽝조사님한테도 팬이 있으신가보다 아 인지도 있으시다고 했죠? 꽝조사클럽 피싱 그 회장님 오우 오 괜찮죠? 와오 어. 오우 큰, 럽일냈어자 사장님께, 뒤에 계신 사장님께 민폐키 씹어냈어. 자, 15마리. 어우, 그래. 네. 요거는 좀 느낌이 있었어요. 자, 어우, 묵직해요. 이야, 이야, 정도, 이정도는 태워야지, 이정도는. 이야, 찰박이, 진짜. 하아 대박. 채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총 채비 길이는 40cm고, 중간에 3mm 지름. 어 아이고, 이거 놓칠 뻔했어, 얘는. 그, 여기 쭈꾸미 아니야? 그 구슬 로 단차 조절, 광어 다운 샷 채비처럼 단차 조절 채비 자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차가, 아이고, 야, 이거, 이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늦게요. 많이 살려줬으니까. 지금은 약 17cm? 15cm? 그 정도 단차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물이 돌아서 경물 확인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요. 먼저 식사들 하시고, 물 돌기 전에, 물 돌아서 가기 전에 식사들 하시고, 낚시를 할게요. 오, 많이 잡으셨다. 한 사람께 없는데 높게 가면 못 먹습니다. <웃음> 잘 먹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자선장님 케이스 좋으시죠 네, 일단 콩나물국 따뜻하게 반찬 오찬이죠. 아 고기 빨리 좀 사이즈가 달라요 이게. 보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오. 반찬이 좋아요 양성열린 대봉실 믿고 많이 적었는데 <웃음> 미, 믿고 많이 적으셨는데 발등 찍히신거지 뭐숙이당자님 가고싶다 오우 요고 요고 괜찮아요? 또 애기 바꾸려고 했더니 또 나오네 자 너울 이렇게 칠때 같은 정속 릴링 하려면 빨리 가면 또 천천히 가면 또 눈치껏 가면 셔야죠 눈치껏 에이 큰줄 알았더니 살려주면 편, 편입장한테 혼날 것 같은 사이즈죠 자38 자니엘 혜리님 전 87수 썼는데 서정혜님 죄송합니다 80, 아, 86년이시구나 어디 형 낚시하고 있는데 저, 저쪽 저쪽 형이랑 똑같은데 보시면 안 되니까 한 2분 정도 저쪽 보시면서 사색하시고 형 안녕 하고 다시 오시면 돼요 윤현호님 70마리 오늘도 터네 <웃음> 송송님 꼰대스러워요 아유, 우리 우리 애들한테 맨날 듣는 얘기죠 꼰대스럽다고 87수 <웃음> 오늘 희망의 절벽입니다 <웃음> 트레키우님 49수로 적었는데 쫄깃하네요 <웃음> 딱 50마리 해보겠습니다 피 터지게 응? 50마리 딱. 오늘 값 터지면 내일 광어 예약한 거 후회해야 될것 같습니다 적당히 잡아주세요 <웃음> 이번을 계속 떨어지면 이거 막아야 되는데 비닐봉지 신공 네, 네. 자, 자 여, 여러분을 비, 비닐봉다리 속으로 이 일선님 4 7가지자한분한분 <웃음> 한분 나타나시는데 자 이거 작은 녀석일까요? 조금일까? 뭘까? 40마리 때 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제 제껴야 되는데 비가 오네 또 어, 갑이죠뭐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다을만하죠 음. 자, 언제 80주 잡는? 현님 오늘은 조금이도 그거 힘들 것 같은데? 현이피님 봉돌 몇호 20% 바꿨습니다. 비가 오면 어떤 영향을 줘서 잘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음, 좀 반사되고 뭐 그런 거. 난크롬님, 몇수 하셨나요? 이게 마흔 두 마리째입니다. 오, 오, 오, 어 죄송합니다. <목소리> 오. 오. <목소리> <저>. <목소리> <목소리> 자, 됐어, 요어 이제. 악판까지 집중. 저, 니꼬치인 하나. 아시죠? 쯧쯧쯧은 뭐야? 쯧쯧이 아니고, 이, 이, 이거 나머지 선수. 원래 가비 선수들은, 그박비선사 3시에 끝나는 선사가 있긴 해요 근데 태양호는 지금 한시간째 연장하고 계시죠? 토리람즈님 16시 반 만조 마지막 화이팅 하세요 예예 음.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은 아까서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잘안 물어주네요 근데 희망이 절벽이네요 갈색개통이 먹을 시간인데 후킹님 지금 아까부터 저기 하고 있어요 AJ 나엘라님 심장이 지금 쫄깃합니다 47순 <웃음> <웃음> 아,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데. 여기 돌밭입니다. 돌밭이라고 해서. 올라가면서 약간 시커트해집니다. 여 등? 좀 많이 풀어주면 걸립니다. 어. 나연 아님어 어떡하지? 이거 쭈꾸미 무게감은 아닌데. 오후 나연아님 어떻게 와? 이야, 저 보이시죠? 찰박이 조금 넘어요? 와우씨 와우 48와 나연아님 <웃음> 감사드립니다 꼭 그래야만 했으니까 항상 소통을 하면서 낚시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3만 구독자 미리 축하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그 최선을 다해야 될거아니요 <웃음> 아니 사무장님 선장님 원래 이러세요? 네? 원래, 원래 이러셔? 네. 나머지 건부도 무지막지하게 시키시네? 와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시청자님들이 막 물어보세요 4시 네시 넘어까지 하는 배한 번이라도 타보고 싶대 자 여러분 오천 해양낚시 그 해양호 타고 있습니다 갈부인네 가족 애기색상 현재 뭐 쓰시나요? 예 AJ 쓰고 있습니다 4 9 이거 쭈꾸미는 아니겠지 설마? 아이 올라오는 게 어째 쭈꾸미야 이거 아휴 영락없는 쭈꾸미인데 이거 <웃음> 단차를 올려도 쭈꾸미네 아 어차피 쭈꾸미인 거 단차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단차 조금 2cm 경험상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자 저도 한 마리 아, 단차 3cm 내리자마자 이거 쭈꾸미인가? 아, 올라오는 꼴 새가 이거 딱 쭈꾸미 같은데. 어, 요호 갑이다. 자, 요정도는 담을만 하죠. 이정도는 어, 어. 담을만 하죠. 한금만 하세요, 달봉님, 저 49수요. 어, 그럼 형님을 위해서 한 마리 더 해야 되는데? 심장 쫄깃하시게. <웃음> 와, 한 마리 나올 법 한데. 분위기 너무 좋은데. 태희님 찾아오세요. 어? 아우, 아우, 돌 뒤집기. 부천사 형님, 긴대되시죠 어떡해, 형님. 아, 이게 쭈꾸미다. 아, 이런. 이거 형님 쭈꾸미일까요? 갑일까요? 납작한가? 어, 넙대대한가? 이야, 구천사형님 어떡해. <웃음> 자, 50마리 했습니다. <웃음> 구천사형님 아쉽습니다. 아, 미녀 형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는데. 자, 50마리 했어요. 자, 한 마리 더, 더 잡으러 가야죠? 하나도 안 아쉽습니다. 아, 형님이시니까 뭐 때리시기밖에 더 하시겠어. 도망다니면 되지. 이카마스터님, 축하축하. 축하. 반백, 어이 감사드립니다. 어우, 또 어감이 또 그러네요. 반백, 박기준이 선장님께서 이벤트 참여하셨나봐요. <웃음> 아이, 이제 연세 지긋하시단 말씀이에요. 어, 뭘까? 이거 바닥이 찌크고. 갑일까? 쭉까 넓적하면 후, 후킹님도? 이야 좋다 자 아, 좋죠? 자, 후킹님 죄송합니다 51수 와사이 좋아요 아, 따박따박 갑자기 오 안돼 안돼 어 살았어 살았어 거칠어요 엄청 거칩니다 안돼 안돼 안돼! 고칩니다 고칩니다 AJ라고 <웃음> AJ 두개 <웃음> 안돼! 재비까지 날라갔어 오늘 AJ 다 뜯기는겨 와 근데 선장님 짱이에요 완전히 단차를 조금 내렸습니다 이번에 쭉 한번 흘리시고 단차 12cm 언제오 어.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를 바로 테니까 자료에 진사진 한번 찍고 지니 분위기가 지금 51수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해양은 오래 낚시한 것 같아서 좋네요 아니요 뿐만 아니고 줄을 되게 잘 잡아주세요 수기낭자님달봉님백으로해양을이 <웃음> 세상에서 백제는놈이 저예요 아쉽습니다 아이고, 줄 잘못 쓰셨네 이카마스터님, 주식도 떨어지고, 이벤트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웃음> <웃음> 왜 다리가 풀린 거제 몫이지? 흑인왕자님, <웃음> 이카마스터님 힘내요. 내일 있잖아요. 달봉님이 뭐라도 주겠죠. <웃음> 뭘 드려야 되지? 뭐 하트? 뭐, 뭐 이런 거? 임청님, 간절히 기도 중입니다. 5 0일수로 끝났어요. <웃음> 임청님께서 임청하까지. 자, 오늘 기졸나서 마감으로 하겠습니다. 야, 오늘 이글라스 마감하겠습니다 이야, 임청님 축하드립니다. 이야. 와자와자 와. 자, 자, 여러분 그 선장님께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선사도 있습니다 오천하게 정말 운 좋아서 이런 날 오십 수를 넘겼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해양호 선장님이세요 네. 배지 엄청 잘하시고요 엄청 친절하시고 여러분들 볼거리가 좀 적었습니다 아 오늘 보실 게 엄청나게 풍성했었습니다 아이고, 어, 짜릿하고 아별 말씀을요 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50유스 보여드리면서 자 이렇게 자 지켜보시느라 어 이렇게 해야 되는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게 했네요